여보 혹시 다이아 곡괭이 떨어진 거못먹었었까 말을 안 하면 니민들 배를 다 갈라야 돼요. <웃음> 뭐해요어 아니야 아니야. 지금 여기. 어 자꾸 따르댕겨? 아 구울 거 있어가지고. 아 진짜? 응. 음. 구워봐 빨리. 응? 구워봐봐. 아니 지금 야 하고 있어 지금. 구워봐. 아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. 응, 음, 하고있어. 왜왜왜? 하우스 아, 마! 쟤가 <웃음> 나한테 할말 있다는데 아, 어, 알았어. 어, 대화해. 네, 좋은 대화하세요. 혹시.. 검은색 정장 입고 있었나 했다? 아까 그 동무 밑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다이아곡갱이 들고 죽었거든. <웃음> <웃음> 죽음으로 왜 우리 가프라 우리애를 왜 뭐야? 왜... 이뭐 아무것도 없는데? 뭐 있었어? 사과였나? 아, 지금 올라가는 동물들 다 죽이라오. 수령 동물 싹다 죽이셔야 합니다. 반 동의 씨앗이 트고 있습니다. 베링이야, 수령 동물. 베링이야, 베링이야, 베링이야, 100% 베랭이야 어디 있어? 뭐 있어? 왜또뭐 별거 아. 없는데? 불 c o 저한테 다이하고 껴 있다고 아 그래 아 뭐야 <웃음> 뭐야 아 뭐야 <웃음> 어만 <어마한> 시민 죽였네 <웃음> 어만 시민 두명 <웃음> <두> 죽었잖아 어만 시민을 둘을 제가 너무 어마진 않지 지윤 제가 몇갠데 자꾸 표지판 들고 다니시는데 표지판은 금지템으로 할게요 <웃음> <웃음> 표지판은 우리나라에서 <웃음> 왜요 어 살짝 금지해야 될것 같아 느낌이 어. 아니 말못하는 이들이 할수 있는 딱 한마디에 어 한가지에 지금 아니지 언론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팅 치면 돼요 뻑뻑이 어, 날리는 거 금지해요 뻑뻑이 어, 어, 그러니까. 이거 채팅도 뭘뭐 해도 뭐라고 해요 쇼케빈 바보 아니 뭐에 뭐 아무거나 치셔도 돼요 쇼케빈 바보 치셔도 돼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 어 네, 언론 천하 아닙니다 언론 탄압 아닙니다 예 그렇구나.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언론 탄압 한거 아닙니다 쇼케빈 얼굴 살기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아 오케이. 어, 네, 괜찮습니다. 예. 어, 네. 네, 뭐 어,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요. 네, 어. 않아요. 예. 그럼요. 제한하지 않아요. 예. 괜히 표지판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. 이거 <웃음> <저거. 웃음> <웃음> 찌그러진 알루미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됐다 야 이게 퍼졌다 퍼졌다 오케이 어 이게 이런 형태의 물레베이더 근데 이게 이제 저 위까지 가는 거지 확장으로 한편 동문 뭐라 그랬네 <웃음> 어 이거 탄압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<웃음> 아 아니 아니 예아 탄압이 아니고 아유. 아 물어본거지 물어봐 아, 못들어서 물어봐 뭐라 했어? 우리 수령님 마음 넓은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아, 했습니다 맞죠 맞죠? 그런 거지 이게 탄압은 아닌데 고소는 네. 가능한거지 아, <웃음> 방금 명예가 좀 훼손됐나요? 어 약간 명예가 좀 찌알은 좀 명예가 훼손돼가지고 <웃음> 저도 펜타곤에서 <웃음> 지금 아 그러면은 네, 이제 신난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네. 고소 취하는 하 걸로 맞고소 취하는 네, 걸로 저, 오케이. 악수하시죠 오케이 악수 악수 어? 어? 하하 <웃음> 사고를 쳤시오 뭔데요? 여기 옆을 쭉 밀려다가 음. 이렇게 돼버렸시오 너 설마 용암을 없앤 아아아아 아이 삐죽 튀어나온 게 불편해갖고 밀었더니 아 이렇게 물이 떨어져 버렸시오 야 이게 거의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용암 자원이온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그냥 어? 내래! 큰 맘먹고 용사하갔어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수령 동무 그렇지? 넘어가시면 안됩니다! <웃음> 이게 바로 회유책이야! 넘어가시면 <웃음> 안됩니다! 아, 회유책이래! 대신에 다음부터는 연비의 위치를 빨리빨리 불러요! <웃음> 알겠습니다! <웃음> 어, 심지어 배신자 아었습니까 <웃음> 저... 그럼! 다른게 아니라 하늘에서 닭 한마리만 더 떨어지면 참 먹고살기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? 떨어져서 죽는 이런 불상사는 더이상 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 빗솔동무 <웃음> 부작하라고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? 지금. <웃음> 무슨 소리네 우리 아,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<웃음> 우리, 어, 우리 케린 동무가 주작하라고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, 우리 방송에 아, 우리는... 무슨 맨날 주작하고 어? 네? 아이템 없으면 꺼내고 시민들 막 굴려가지고 막 컨텐츠하고 그러는 컨텐츠인 줄 알아? 아니 뭐, 어? 주작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해본 적 없는데? 무슨 소리지? <웃음>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? <웃음>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가? <웃음> 아니 완전 새싹 어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<웃음> 아니 진 추잡하게 누가 겜모 쓰고 그러겠나? 진행 안 된다고 어? 맞아 노력을 해야지 안그력요 케빈님? 지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하에 내 아이템 먹은 사람 절마 없어? 아무도 대답 안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너의 쿠데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야 <웃음>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봐 이거 어? <웃음> 나 오늘 드롭포아2 0분안거 같네 살려좀 매. 아 이제는 죽지 않디 현비야 <웃음> <웃음>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 지금 누가 그렇게 아 힘든 인생 살라 그랬어 연비야 아무도 너에게 힘든 인생 살라 그런 적 없는데 <웃음> 왜 혼자 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너 나의 동무들이 <웃음> 그래.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너 지켜보는 동무 아무도 없어 지금 각자 그냥 <웃음> 일하고 있어 너 그거 병이야 그것도 <웃음> 어? 정신 차려. 너 그거 지금 배신병이야, 너. 내 동부들이 나만 믿고 있다고.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예. 저거 닭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? 지친 <웃음> 소리 하지 마. 어, 그냥 구우면 안 될까요? 아 신소리 하지 마. 네.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게. 아 이게 아니라 닭 생긴 게. 팔로 모양이랑 딱 맞아요 어 안돼 넣으라고 <웃음> 있는거 같은데? 안돼 네. 나 한마리 어떻게든 더 구할거야 닭 진짜로 안나와 안나와 구할 수 있어 이거 이 정도 자원이면 몬스터 타워도 이제 곧 만들어 진짜 구할 <웃음> 겠어 음, 음. 근데 닭이 주변에 달걀 안낳는가 봐봐 아배 타서 안 났나? 이 배를 부숴야 되나? 아 그거는 좀 근데 위험해 보여 괜히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을 것 아, 같아 그럼 오분에 넣을게요 <웃음> 그냥 우리를 만들 생각은 없는 거예요아 <웃음> 우리를 만들게요 형 그래 야돌 많으니까 돌 우리를 만들어 한편이 형 근데 당 얘기하니까 갑자기 치킨 먹고 싶네 <웃음> 솔직히 연비 배신 건 했을 때 진짜 치킨 쏜다 그러면 바로 불었다 애들 <웃음> 진짜 나도 그거 얘기하려다가 너무 쉽게 애들이 팔까봐 <웃음> <웃음> 진짜 어 너무 쉽게 불었을 듯 그냥 바로 <웃음> 망설임 없이 여기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형 밑에 물좀 깔아줘 나 지금 물량동이 없는데 가져갔어 이 큐가 혹 누가 타자를 쳐?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너 혼자 찔려야 아무도 뭘 안했는데 그니까 러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? 범인이세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아니요 타자 치셨어요 혹시? <웃음> 아니요 타자 맞췄을걸? <웃음> 찼네 진짜 너 거짓말 더럽게 못하는구나 <웃음> 지금 혹시 발 저려? <웃음> 아니, 발.. 발저니다니 음? 아니, 아니, 런거 아니, 긴니마빡에 어? 그냥 써있구만 아잠아만 어, <웃음>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잠깐 들어가도 될까? 어잘안될아 같은데 <웃음> 아잠아만 잠깐 좀 들어갈게 <웃음> 잠깐니 뭐 이딴 거를... 아휴... 뭐 잠깐만야 배 갈라야지 아니... 아유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... 이거 잠 다시 위로 올라왔구만... 죄송한데... 우리 계단 용암으로 하기로 했나요? 어? 야 위에서 용암 엄청 떨어지... 뭐야 이거! 그거 용암 샜어요! 으악! 야, 야 미쳤다! 그거, 그거, 야! 그걸 그렇게 그냥... 용암 샜어요! 막았어, 막았어. 막은. 막을... 막았는데 밑에가 지금 그 정도로 안 돼. 야, 난리 났는데 네? 이거. <웃음> 막았어. 어, 막긴 막았다. 야, 조금만 참아, 얘들아 야, 대피해 밑에. 야, 밑에 대피해. 뭐야? <웃음> 이게 뭐야? 살짝 아뜨거 할 거야. 야, 망했. 야, 대피. 빨리 피. 동무들 대피하라. 이거 그리고 용암에 죽으면 답도 없어. 아이템 다 사라져. 어, 어. 구조했습니다. 구조가 불가능해 이거 거의 자다 피해야 돼 자유 민주주의 독재 공화국의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번에 우리 왕국이 멸망할 뻔했거든 우리 아아아 아! 아! 누구야 아 뭐야 여기 여기 왜왜왜이 여기 사단이 나 이걸 놔라 에 놔라 놔라! 오호 이큐 동무! 어 깜짝이야 시 n 이다여의 익숙한 <웃음> 공화국에마시고마야 기래? 동무 내래 방금 뒤져가지고 다이아 칼을 놓쳤지비. 빨리 찾아내라. 아! 어, 어, 어 여기 있다. 이거이 내 것인가? 어 다이아 곡괭이랑. 다이아... 안돼! 내래 아! <놀래> 다이아 고갱이는 살려시오! 날래 확인하라오! 어? 다이아 카른 없는데요? 따라따, 따라따, 따라따, 따라따, 따라따, 으아! 으아! 으아! 아주 기똥찬 오리지날 북한 동물을 데려왔지비 여기있는 시동무집이 반갑습니다! <웃음> 이건 제가 쓰는 걸음입니다 <웃음> 똥이 엊구만 기래 <이래. 웃음> 무슨 소리 하는 거이네 <웃음> 다국회수에서 올라온데 아, 어어 이큐 동무 아주 그냥 정신을 차렸구만 저 동무가 연비를 도와서 반란을 네. 일으키려고 했던 동무가 아니구나 예? 그 동무는 이 친구구만 음 날래 아오지로 보내라. 근데 오늘 주 동자가 없어. 연비가 오늘 없는 날이에요. 오늘 연비가 오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도를 빼겠습니다. 일단 손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손만 잡으실 건가요? 오늘 은 손만 잡을게. <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뭔 소리 하는 거야? 토니 이상했어 토니. <웃음> 방금 양 먹은 <먹는> 거 같은데. <웃음> 방금 넌 토니 좀 이상했어. 너는 지금. 오빠 미씨? <웃음> 지난번에 용암 유출 사태가 나가지고 지하가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 계단을 좀 설치해서 내려와야 될거고 오늘 요거 물레베이터 완성될겁니다 오늘 요 기둥 위에서 물만 딱 얹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 방향으로 딱 퍼지면서 저 아래까지 쭉 음. 뿌렸어, 음. 뿌렸어 뿌렸어 어어 uh -huh. 요쪽이 아니라 요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소식이 없지 그거는 옛날 물인데 아직 안없어진거야 여기서 이제 신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내려오지? 어 내려온다! 보인다! 물이다! 물이 내려온다! 물다! <웃음> 물이, 내려온다. <웃음> <웃음> 물이 내려온다! 수령님 <웃음>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<웃음> 사람이 먼저 내려왔다! <웃음> 수령님 사람이 죽은거 같습니다 <웃음> 음, 제가 잘 죽여놨으니 진행하십시오 응나 음. 음. <웃음> 그거 조수봉이 잘 따라할 수 있어 해보십쇼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박사님 <웃음> 진행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<웃음> 죄송한데 캐빈얼굴 살인진득이 이건 언제 없어져요? 또왜 저한테 부르시는거예요 너의 단골대사니까요 <웃음> <웃음> 지금이라도 없앨까요? 이거는 너의 펀치라인이거든요 <웃음> 제가 애용하는 거 눈치채셨어요. 그럼요, <웃음> 아, 네. 바꿔야겠다. 이거는 한 팬이 메모장에 있는 한 팬이 랩 가사고, <웃음> 네. 라인 맞추기 위해 네. 할 때, 네. 네. 이거 어떻게 빨리 간 거라고?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아, 달리면서 나. 뒤로 뺐다가 다시 벽에 붙으면 이렇게 오. 니다 <웃음> 떨리나 쳤나? 아 떨어질 뻔 씨.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. 한편한테 여기서 뭐 해? 어? 뭐야? 아저아래 있었네? 야 이거 속도 진짜 빠르다. 그렇게 하니까. 오! 아, 너무 쓸 만한. 아 어. 한편이가 친 거였어. <웃음> 죽여 버려. 드렁공주 <웃음> 그게 아니라. 아 <웃음> <웃음> 씨. 이렇게 <어떻게> 살았노. <웃음> 수령님 제가 처리했습니다 <웃음> 아주 잘했구만 잘했어 <웃음> <그게> 똑같은데? <웃음> 진행시켜 아니 뭐야 아 여기가 지금 영역이 다 된게 아니구나 저희가 이게 영역 텍스처 팩이 너무 눈 아파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 네모난 점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? 요게 영역이야 요게 지금 영역으로 바뀌었거든 텍스처 팩을 바꿨거든